여러분 안녕하십니까? IBM 맥시모 설비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중요 설비 특별관리 및 효과적인 설비관리 비용 절감 방법이라는 주제로 이번 웹이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지형입니다. 이번 웹이나를 통해서 많은 회사 설비의 고도화, 노후화에 따른 고장과 위험성의 근본적인 해결과 신뢰성 높은 점검을 통한 설비 건전성 강화에 대한 효과적인 방법을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먼저 한국 IBM과 비전IC의 발표자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IBM에서 설비 자산관리 솔루션 맥시모 세일즈를 담당하고 있는 박철범 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 맥시모 중요 설비 관리 시열을 맡은 비전IC의 권기용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전 IC의 컨설팅을 맡고 있고 오늘 두 번째와 마지막 시연 분석 역의 시연을 맡은 비전 IC 김태용입니다. 맞습니다. 네. 세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어, 비전 IC를 아는 회사에 대해서 아직 생소한 시청자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저희 비전 IC는 IBM의 핵심 파트너사로서 지난 15년 동안 어, 맥시모 설비관리 시스템의 컨설팅과 어, 개발을 통해 고객사에 맞는 최적의 설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온 맥시모 전문 회사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 비전 IC는 맥시모 설비관리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전문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어, 한마디로 맥시모는 거미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맥시모 데이터는 서로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시연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설비 관리에 필요한 정보들을 여러 측면에서 손쉽게 뽑아낼 수가 있고요. 커스터마이징도 쉬워서 다양한 고객사에 최적화된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고 지속적인 발전도 아주 쉽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랜 노하우가 축적되어 있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표준을 제공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장점들이 거미줄처럼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아, 맥시모는 거미줄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글로벌 1등 솔루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굉장히 인상적인 답변이기도 하고 이해가 훨씬 더 쉽게 되는 것 같아요. <웃음> 네. 거미줄이다. <웃음> 어,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안전사고로 조중한 목숨을 잃는 작업자들이 정말 적지 않다고 합니다. 최근 몇년 통계를 보더라도 3일에 한명씩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IBM에서 강조하는 설비나 이 작업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대안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도 최근 뉴스를 통해 그 소식을 듣고 관련 업무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어느 한 분야에서만 노력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법적으로나 제도적인 방안 그리고 기업에서의 설비 개선 및 교육, 철저한 안전관리 수치 이행 등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사고는 설비와 관계없는 영역에서 발생하기보다는 설비로 인한 더 나아가서 설비 운전 중 사고보다 설비를 점검하고 수리하는 유지보수 과정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관련된 분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IBM에서는 맥시모 시스템상 안전관리 기능을 잘 따르도록 HSE 모듈을 가지고 실제 설비관리 업무에 안전에 관련된 프로세스를 맥시모에 있는 절차를 따르면 많은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소개하는 마스크 세프티 컴포넌트는 작업자의 센서를 부착하여 작업자의 생체 데이터 모니터링, 특정 공간 점유 시간 모니터링, 이동 금지 구역 모니터링 및 알람, 작업자 체온 모니터링, 근중 밀도 모니터링, 마스크 모니터링을 하여 작업자의 안전사고 관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오늘 뭐 웨비나를 통해서 안전 관리에 대한 부분 조금은 더더 어, 여러분들께 더 주의하실 수 있을 거라는 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웨비나는 약 50분 정도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한 사항 채팅창을 통해서 자유롭게 질문을 해 주시면 채팅창을 통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웨비나가 종료된 후에 진행되는 설문에 응답해 주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착순 40분께 준비한 사은품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해드린 IBM 박철범 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재 디지털 혁명에 따른 산업계의 동향과 이에 맞추어 전 세계 설비관 시스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IBM 맥시모의 변화,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산업계에서 운영하는 설비는 과거의 단순기계 설비에 비해 훨씬 많은 전자장비가 부착되어 있고 더 복잡해져 있습니다. 광산에서 천연자원을 채굴하는 장비도 로보트화 되었으며 AI학습을 통한 반자율주행차량 혹은 자율주행차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사무실에 스마트화 되어있으며 공장의 제조 소비율도 상호 연계되어 있어서 더 복잡해졌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설비집약적인 산업에서 운영 모델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그 변화에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은 더 이상 경쟁력을 갖지 못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이런 설비뿐만 아니라 설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기술 및 기술자에 대해서도 세대간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비가 더 스마트화되었으며 더 복잡해지고 상호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설비를 담당하는 엔지니어들도 차세대의 기술 및 새로운 스킬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작업자가 고령화되면서 퇴사하고 이에 따라 작업 지식이 퇴사 함께 사라지게 되어 새로운 작업자들은 경험에만 의존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인 AI, AR, IoT 등과 접목된 새로운 기술 및 작업 환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미래의 설비 자산에는 몇 가지 필수 요소가 포함되어 있어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됩니다. 센서는 데이터를 캡처하고 이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저장되며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설비가 무엇을 하고 있으며 24시간 연중무휴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흐름은 예측 고장 모형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어, 센서 및 실시간 모니터링의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머신러닝은 고장을 예측하고 자산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개발하여 MRO 인벤토리 최적화 및 공급망 요구가 직접 연계할 수 있습니다. d i g i t 는 개별 자산 장비뿐만 아니라 전체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지원합니다. 디지털 트윈을 사용하면 운영을 효과적으로 모델링하고 작업의 모든 측면을 모니터링하며 시스템의 출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 트윈을 통해 당사자 간의 정보 공유를 계산하여 다운타임을 최소화하고 자산 OEM, 소유자, 운영자 및 유주, 유주 관리자에 관해 효율적인 커뮤니티션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항상 다음과 같은 문제에 직면을 합니다.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으로 인해 산업 제조업체는 해마다 연 500억 달러의 비용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지보수 작업 중에 30%는 불필요하게 너무 자주 수행됩니다 그리고 예방유지보수 워크로드를 최적화하면 총 예방유지보수 시간을 50에서 70%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련 업계의 많은 회사들이 애지보존으로 전환 혹은 전환 계획을 하고 있으며 그것이 잘 수행될 경우 효율성의 범위는 90에서 95%에 90 이른다고 합니다. 설비 고장은 규칙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약 82%가 랜덤으로 발생합니다. 을 그리고 불행히도 설비로부터 오는 센서 의 리그 데이터의 99%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작업자 측면에서 볼때 작업자는 30%는 은퇴를 하고 있으며 특히 현장 작업자의 22에서 37%는 평균적으로 이직을 하고 2019년 미국의 안전사고 비용으로 약 1,700억 달러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비 관리의 정말 어려운 점은 바로 설비의 리스크를 줄이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점과 그에 따르는 비용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진을 늘리기 위해서 비용을 줄이면 자산 노후화로 인한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이 늘어나고 필요한 스페어파트 부족이 발생해서 연장글로 장비 고장으로 인한 생산 정체 문제가 발생해서 안전 문제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반대로 위험을 줄이려고 하면 장비에 과도한 유지 보수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재고 스페어 파트를 과하게 보유하게 돼서 보전 인력 규모나, 규모가 나규모 증가하고 중복적으로 추가 설비를 보유하게 되어 결국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설비 관리를 잘한다는 것은 바로 최적화된 비용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설비 성능은 유지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IBM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설비 관리 솔루션을 어떻게 접목시키려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 포메이션에 대한 생각해보면 그것은 바로 생산성 증가 및 운전 시장 즉 업타임 향상이 이두 가지의 조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설비 자산의 나이프 사이클 관리에 대한 전체 뷰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객은 오늘날의 지능형 자산에서 AI를 통한 비정상적인 고장 알람 비주얼 인스펙션 등을 통해서 사진을 판독하고 고장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캡처해서 분석해서 설비의 건강지수 고정 예측을 가지고 필요한 예방적, 예측적, 규범적 유지보수 조치의 모든 범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작업자 역시 이에 맞는 첨단 툴을 사용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을 합니다. IBM은 이러한 보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e 지 모델, AI, 디지털 트윈, 클라우드 등 모든 재방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 어, 즉, 맥시모 어플리케이션 수트라는 이러한 설비관리 전 업무에 대해 고객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말씀드리면 설비 자산의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즉 자산 데이터를 받아서 작업 실행을 관리하는 EAM 영역 자산의 성능을 관리해 프레딕트 및 사전에 프리스트한 조치 방법으로 실행을 최적화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APM 영역 그리고 효율적인 자재관리로 재고 비용 절감 및 설비 가동시간 향상을 제공하는 MRO 자재 최적화 영역이 있습니다. IBM MAS는 설비 자산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동급 최고의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과거 MAXIMO EAM에 해당하는 매지, 매니지 컴포넌트, 설비의 운전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모니터 컴포넌트, 설비의 건강지수를 보여주는 헬스 컴포넌트, 애칭 모델을 통해 예지 보존을 수행하는 프레드 컴포넌트, 그리고 사진을 학습하여 설비 고장 및 제품 품질을 검사하는 비주얼 인스펙션 컴포넌트 AI 학습을 통해 정비 가이드를 주는 어시스트 컴포넌트 그리고 작업자의 신체, 즉 옷이나 신발, 헬멧 등의 센서를 부착하여 작업자의 안전관리를 하는 세프티 이 컴포넌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스는 다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맞는 설비 관리 업무를 지원합니다 첫째 통합된 하나의 수트에 모든 설비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둘째, 라이센스 체계가 매우 단순합니다. 즉, 동시 사용자 수를 가지고 고객사가 원하는 컴포넌트의 어플리케이션 포인트로 라이센스 금액을 산정합니다. 셋째, 다양한 고객의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합니다. 고객사가 현재 사용하는 고있 온프라미스 환경이라든가 향후 퍼블릭 클라우드로 갔을 때뭐 IBM 퍼블릭 클라우드, AWS, AWS, Azure, w GCP, Oracle 등을 사용하셔도 대응 가능하며 자체 프라비드 클라우드를 사용하셔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Maximo는 어, 지금 현재도 여러 사로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IBM에서도 현재 트렌드에 맞는 제품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표 시간에 마스의 각기능병 소개를 다 드리기는 시간이 부족하여 향후 고객사들을 찾아뵙고 다시 자세한 내용은 소개해드리도록 하고 저희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철범 실장님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IBM 통합설비관리 솔루션에 대한 그 방향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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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그 IBM 맥시모의 실제 화면을 통해서 중요 설비 관리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IBM 맥시모는 어, 구매라든가 그 자산, 작업어더 재고 등과 같이 설비 관리에 필요한 필수적인 기능을 기본적으로 탑재하고 있습니다. 어, 이 중에서 어, 중요 설비 관리 기능에 그 필요한 설비 장치, 작업계획, 예방정비, 작업호도 순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일 첫 번째, 어, 중요 설비들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설비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어, 하나를, 하나를 통해서 상세 화면을 보겠습니다. 어,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그상단에뭐 그 설비라든가 사양, 안전과 같은 탭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IBM 맥시모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해당 정보를 관리할 뿐만 아니라 연관된 작업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그 탭으로 유사 정보를 모아놓고 할수 있는 기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비의 메인 탭을 보시겠습니다. 설비 메인 탭에서는 그 설비의 기본 정보를 관리합니다. 그래서 설비 이름과 그 다음에 설비가 설치되는 위치, 그 다음에 설비의 상태라든가 사진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와 비용 정보도 같이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설비가 포함하고 있는 하위 설비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예비품 등을 같이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관련 문서 기능을 통해서 설비 매뉴얼과 같은 그 설비 관련 문서들을 등록해서 관리합니다. 어, 예방정비 및그 점검 항목 탭을 보시겠습니다. 어, 예방정비 및 점검 항목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설비를 유지보수하고 있는 예방정비 계획이나 그다음에 점검 항목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일 하단 부분에 보시게 되면 이 전과목을 그 통해서 측정된 이력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IBM Maximo는 해당 정보를 상세히 보기 위해서 별도의 메뉴로 이동하지 않고 이동 기능을 통해서 해당 메뉴 그 상세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돌아오실 수도 있고요. 네 다음은 작업 이력 택을 통해서 이 설비에 대해서 진행되었던 작업우더라든가 아니면 작업 요청 사항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 전과 마찬가지로 이동 기능을 통해서 해당 정보, 상세 정보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그 수면 관리, 검사 이력, 그 다음에 위험 등급, 위험도 평가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그 중요 설비를 관리하는 중점 기능이 되겠습니다. 어, 요네 가지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을 드리면 수면 관리는 검사가 필요한 지점 들을 등록을 하고 두께 검사를 통해서 그 설비 수명을 예측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험 등급은 그 검사 조, 그 점사 지점에 대해서 각 부분별로 위험성을 평가하고 위험도 평가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수명관리입니다. 수명관리는 그 말씀드렸듯이 그 설비에서 마모라든가 또는 이제 부식이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지정을 하고 그 검사 그를 통해서 그 수명을 예측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IP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시는데요. 이 IP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그 설비에서 중요 부위를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 부위와 함께 설치일자, 설계 두께, 최소 요구 두께, 재질 등을 기본 정보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각종 그 검사 방법을 통해서 측정된 두께를 기준으로 해서 간 장기간 부식률, 단기간 부식률, 그다음에 예측 잔여 수명, 검사 주기를 자동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계산 방식은 한국 산업 안전 보험 공단의 배관 설비 두께 계산 및 검사 지수 지침을 기반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기간 부식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설치 일자부터 최근 검사일까지 그 다음에 단기간 부식률은 이전 검사일에서 최근 검사일까지의 부식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잔여 예측 수명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때문 측정 두께에서 최소 두께를 빼고 그것을 부식률로 나눈 값을 가지고 잔여 예측 수명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다음 교체 일정을 계획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검사 주기를 통해서 현재 이 설비 상태를 기준했을 때 현재 적정한 검사 주기는 뭐 2년마다 또는 1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게 적정하다고 라 알려주기도 합니다. 어, 이 각종 검사 지점에 대해서 그뭐 표만 가지고 내용을 확인한다면 조금 도대체 이 설비에서 어느 위치인지 파악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그 검사 도면과 함께 검사 위치가 같이 표시되면 좀더 직관적인 그 설비 관리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검사 이력 탭이 되겠습니다. 어, 검사 이력 탭을 보시게 되면 검사 도면과 함께 현재 그 검사하고 있는 위치를 아이콘으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치별로 그 검사 이력과 추세를 같이 확인할 수 있어서 그 점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두 개의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먼저 두 개의 아이콘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파란색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검사 지점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되겠습니다. 검사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부위에 대해서 여러 곳을 측정을 해서 그 활용하는 부분이 그 검사 지점이 되고요. 그래서 한번 그 한번 눌러 눌러 보게 되면 현재 검사 목록이 그 아까 보셨던 수명 관리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검사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그 최소 요구 두께인 기준선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두께 측정한 추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지금 현재 최소 두께에 얼마나 가까워지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황색의 네모 아이콘입니다. 이 주황색의 네모 아이콘은 측정 지점이라고 표현합니다. 측정 지점은 측정 값을 기준으로 해서 정상 범위를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아, 추후에 아, 이 설비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점검을 해라 라고 하는 후속 작업을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하는 것이 그 상태 관리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태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수면 관리와는 다르게 그 정상 범위를 표시하고 측정 값을 같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잠깐 살펴보시게 되면 아까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M01에 대한 지점에 지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현재 주황색 점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실선이 있습니다. 어, 이 주황색 점선은 어, 이 범위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좀주의해서 봐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범위가 되고요. 빨간색 실선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범위를 넘어갔을 경우에는 위험하니 빨리 조치를 취해서 점검을 해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01 지정을 보시게 되면 지금 경고 범위 내에서 지금 측정값들이 추세가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M04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그 경고 범위보다 상당히 높은 값으로 해서 아직 조치를 취하지는 않지만 조치에 가까운 치수가 지금 측정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인사이트를 한번 찾아본다고 라 하면 경고는 넘어갔지만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하지만 고장이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한다고 가정을 하면 이 설비에 대해서는 정상 범위를 좀 상당히 좀 상위로 해서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도면 그 검사 도면에 그 검사 지점을 등록하는 부분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부에 보시면 지점 관리 표라고 있는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면을 수정할 수 있는 그 활성화 기능이 생성이 됩니다. 이때 필요한 그, 세면제그 위치를 등록할 지점을, 선, 마우스를 갖다 놓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검사 지점을 측정할, 그 지정을 할지, 아니면 측정 지점을 지정할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데모에서는 검사 지점을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검사 지점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현재 이 도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검사 지점 중에서 도면에 표시되지 않은 지금 지점들이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해당 위치에 해당하는 검사점을 선택을 하시면 현재 바로 그 위치에 그 지점이 포인트가 표시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점 관리 온을 클릭을 하시면 이제 그 수정 기능이 비활성화됩니다. 어, 지금 새로 등록한 부분에 아이폰, 그 아이콘을 선택을 하시면 검사 이력과 함께 그래프를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보신 기능을 활용해서 설비 도면과 점검 시험 간에 대한 직관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 다음은 위험 등급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위험 등급은 그 조금 전에 등록하셨던 검사 지점에 대해서 그 위험도를 평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여기서는 그 각종 그각 이제 밑에 보시면 항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항목을 통해서 그 위험도를 평가해서 관리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사용하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위험도 평가는 한국산업안전보공단의화학설의 부식 위험성 평가에 관한 기술 지침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침은 그 설비 부위에 대해서 부식 관리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거나 아니면 정량적인 평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위험성을 확인할 때 약간 약식 형태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이 기술 지침에 의해서 그 평가하는 방법은 고장 발생 가능성과 고장 피해 크기를 가지고 위험 등급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고장 발생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 앞으로 그러니까 가까운 시일 내에 고장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라 하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고장 피해 크기는 이 설비가 고장이 나중에 발생했을 을 때는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판단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시게 되면, 고장 발생 가능성 평가는 부식, 그, 그, 설, 그 설치된 부위에 대해서 부식이라든가 아니면 균열이라든가 침식, 이런 거를 기준을 해서 그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 반면에 고장 피해 크기는 사용하는 유체에 따라서 뭐 휘발성이라든가 아니면 그 가연성이나 독성, 환경영향 등에 대해서 판정된 기준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의 종합평가를 통해서 이 설비의 위험 등급을 각각 지점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정이 된 이후에는 해당 설비에 대해서 전반적인 위험성을 평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평가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이 설비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험도 평가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 위험도 평가는 위험도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도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세로열에서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장 발생 가능성 그 다음에 가로축에서는 고장 피해 크기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신 바와 같이 5 곱하기 5의 위험도 행렬을 사용하게 을 되는데요. 이 행렬에 대한 그 정의는 그각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정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위험도가 보통이다. 그다음에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험도가 중간 정도가 된다. 그다음에 주황색은 약간 높다. 그다음에 빨간색은 높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한 부분을 한번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5급하기 그 5에서 제일, 제일 윗부분에 한번 선택을 해 봤는데요. 현재 이 지점은 p0이라고 하는 지점입니다. 그다음에 고장 그 발생 빈, 그, 크기는, 지금 이제 LOF 등급이라고 하는 부분은 오로 상당히 높다. 아까 그러니까 고장이 발생할 그 가까운 시일 내에 고장이 발생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금,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F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고장 피해 크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이 고장 피해 크기도 2등급으로 상당히 높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위험 평가를 해보면, 현재 P2라고 하는 이 지점은 앞은 빠른 시일 내에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는 확실하게 알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고장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피해 크기가 생각보다 크다라는 것을 그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점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빨리 그 정밀한 점검을 해야 될 거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그 중요 설비에 대해서 중점 관리 기능을 살펴보았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설비 관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두 가지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로 작업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업 계획은 어떠한 작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작업 절차를 사전에 정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화면을 보시게 되면 그 상세 내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작업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첫 번째는 작업 절차입니다. 작업 절차라고 하는 것은 설비 매뉴얼에 정해되 있는 것을 이제 사전에 시스템에 도입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련도가 있으신 분들의 노하우를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뭐 수리라든가 점검이라든가 교체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서 그 진행을 하면 이제 안전하게 작업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하시게 되면 그 설비의 그 작업에 대한 오류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설비에서 관리하고 있는 점검 항목을 사전에 정의하는 부분입니다. 사전에 정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작업 보도를 통해서 작업 결과를 등록할 때 상당히 빠르게 결과를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단부에 대면 몇 가지 탭이 더 보이시는데요. 어, 이 작업을 수행할 때 필요한 작업자라든가 아니면 소요 자재라든가 아니면 공구 등을 미리 사전에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전에 정의를 해놓게 되면 추후에 이 작업에 필요한 소요 비용이 어느 정도가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예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반복 작업을 수행하기 편리하게 하는 예방정비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어, 예방 정비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어, 예방 정비 어플리케이션은 그 이제 많은 설비들 중에서 그 수많은 작업들이 진행이 될 것인데 그 수많은 작업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을 해서 작업들을 발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이러한 기능이 바로 그 예방 정비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어, 자동 발행 기능은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기준과 두 번째 사용량 기준 이두 가지를 가지고 자동화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기 단위를 결정을 하시는데 겠뭐 주간이라든가 월간, 연간 등 기간이라고 하는 걸기준으로 해서 자동 관리를 할때 사용하시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량 기준이 되겠습니다. 사용량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설비의 가동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뭐그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차량 사용 시간 이런 것들과 같이 그 누적 사용량을 기반으로 해서 반복 작업 그 반복해서 작업도가 방이 된다라고 할때 사용하시는 것이 사용량 기준이 되겠습니다. 어 또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작업 계획이 사전에 정의된 것을 그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작업 계획을 등록을 하시게 되면 작업도가 발행될 때 작업 계획에 정의된 내용들이 그대로 작업 보드에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을 체계적으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 그 설비나 그다음 계획 작업 예방 정비의 정보가 정확하게 관리되어야 실제적인 체계적인 설비 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어, 다음은 이그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발행된 작업 보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BM 맥시모에서 작업의도 관리는 작업의도 추적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 화면에 보시면 작업 유형의 BM과 BM이라고 하는 항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BM이라고 하는 부분은 고장이 발생이 돼서 작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동관리 부분이 되고요. PM이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보셨던 예방정비 기능을 통해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발행된 작업의도라고 생각하시면 을 되겠습니다. 어, 지금처럼 IBM 맥시모는 사업장 특사에 맞게 작업 유형을 정의해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그 추후에 작업 유형별로 작업 진행률이라든가 그 다음에 작업 소요 비용 등을 분석할 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작업 보드 추적 어플리케이션은 작업드의 기본 정보와 함께 계획된 작업 계획된 정보, 그 다음에 실제 작업 결과를 등록하는 실적 탭 그리고 작업 시이 설비나 이 위치에 대해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 이 위험성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방조치를 가지고 응대를 해야 되는지 하는 안전표준 등과 같은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작업 오더 탭의 메인 탭을 보시게 되면 이 설비, 이 작업 오더의 이름은 어떤 것인지 어느 설비에 대해서 어떤 위치에 대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 상세를 통해서 별도로 추가 사항이 필요하신 내용들은 코멘트를 하셔서 작업자가 참조할 수 있도록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줄을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서는 이제 실제로 작업 결과를 등록하는 작업 실적 탭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보신 바와 같이 그 작업 절차와 두께 검사 측정이라고 한 부분에 내용이 나온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작업 계획에서 이러한 작업을 사전에 어떻게 관리하겠다라고 지정한 것이 그 작업을 통해서 그대로 복사해 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화면에서 작업 결과를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작업자나 자제, 서비스 등 같은 탭이 또 보이십니다. 아까 그 작업 계획에서는 작업 그 계획 비용을 산출한다고 라 하면 여기서는 실제 작업에 투입된 작업자와 실제 투입된 자제를 그 등록을 해서 실제 이 작업에 소요된 비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말, KPA 분석을 하신다면 예상 비용은 얼마였는데 실제 비용은 얼마였다 라고 하는 것도 분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 결과 값을 한번 이용을 해보겠습니다. 어, 작업 절차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점검 항목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두 가지 지점에 대해서 온도를 측정하도록 을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값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상단 부위에 대해서는, 점검 항목에 대해서는 온도를 한번 입력을 해보았습니다. 자두 번째 부분이 그 두께 검사 측정 부분이 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검사 지점입니다. 아까는 말로만 설명드려서 잘 모르셨을 수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 하나의 부위에 대해서 여러 개의 각도 또는 위치 그 지점을 가지고 그 점검 값을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점검 값을 활용해서 이제 나머지 분들을 이제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P1 부분에 대해서 그첫 번째 지점에 대해서는 5.1이라는 값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께가 검사했더니 5.1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 두께가 5.1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의 감염률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에서는 5.0이라고 하는 각그 두께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두, 최소 두께가 5.0으로 바뀐 것이 보이고요. 감염률도 바뀐 것이 보입니다. 어, 감염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부위에 대해서 그 부패나, 아니, 그 그러니까 부식이라든가 그 마법으로에 의해서 그 감소된 비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처럼 두 가지 그 결과까지 인용을 했는데요. 한번 저장을 하고 검사 이력 탭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어, 검사 이력 탭을 보시면 아까 살비 어플리케이션과 보셨던 동일한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입력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측정 점에 대해서 아까 61도를 입력을 했는데요. 현재 이제 61도 쪽에 그래프가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p 원본에 대해서 5.0을 입성했는데요. 자, 5.0을 입력했더니 단기 부식률과 장기 부식률, 잔여 수명이 변경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중요 설비에 있어서 점검 활동에 필요한 관리 정보와 절차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 설비 관리에서 점검 관리는 가장 중요한 정비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IBM Maximo는 그 체계적인 정비 관리를 기준을 해서 그 많은 기능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보셨던 수명 관리나 위험도 평가와 같이 중요 설비 관리에 그 필요한 기능들을 확장해서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즉, 그 IBM Maximo를 통해서 실제 화면을 통한 설비 관리 기능의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설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이 새로운 설비를 구축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활동이 바로 점검 관리인데요. 그 중요 설비에 있어 점검 활동에 필요한 관리 정보 절차를 권기용 이사님의 시연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실제 구현 모습을 통해서 좀더 사용하는 분들의 이유드가 높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보시는 동안 궁금한 사항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채팅창에 답글로 남겨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태용 전무님의 분석 영역의 시연을 통해서 데이터 중심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의 실제 모습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무님. 네. 어... 앞서 맥시모로 통한 중요 설비 점검을 하셨는데 좀 어렵죠? 어려운 부분도 많고 복잡한 내용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금 여태까지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점검을 어떻게 관리하고 수명을 관리, 그러니까 수명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설비 관리 비용 관련해서 비용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어떻게 도출해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점검 분석을 보겠습니다. 어, 보시는 화면은 지금 앞서 보셨던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보시면 검사 일자가 나오고요. 작업도 번호, 그 다음에 측정값들이 나오는데 측정값에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갛게 표시가 된 것은 어, 어, 경고 상한치를 지금 넘었다 라는 표시이고요. 그 표시된 내용을 다른 표시가 안된 것과 이제 구분되게 하기 위해서 빨간 표시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보다 자세한, 옆에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 지점에서는 어, 맨 위에 조치 상한이 있고, 그 다음 경고 상한, 경고 하한, 조치 하한 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경고 상한을 넘은 게한네번 정도가 보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나머지 기간의 점검값들은 좀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기간에 실제 작업이 어떤 작업이 이루어졌을까를 보려고 보려고 저희가 긴급 고장 작업도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두 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하나는 원심 펌프 소음 발생 수리라는 거. 또 하나는 컴프레서, 원심 펌프 수리 작업 이런 두 건이 발생을 했네요. 그러면 실제 이 점검을 진행했던 날짜와 실제 작업을 진행했던 날짜를 한번 매핑을 해 봤습니다. 매핑된 그 정보가 이 아래 보시는 그 그래프고요. 보셨을 때 실제 그 점검값에 가장 높았을 때좀조치상러니까 조치 상한까지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같이 제일 높던 그 다음 날에 긴급 고장이 발생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또두 번째 날도 마찬가지,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높게 나타난 날의 다음 날에 아 긴급 고장이 발생을 했구나. 이것은 어뭐 BM 발생은 여러 가지 요인이 당연 히 있겠죠. 그렇지만 실제 이 정검값의 어, 무게 중심을 좀 둔다면 원인에 대해서 어이 정검값이에 의해서 BM이 발생하지 않았을까라고 유추해 볼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향후에는 지금 이렇게 높게 설정된 조치 상한값을 좀더 내린다고 리면내 하면 어, 이런 긴급 고장이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라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향후 예방정비부터는 어, 이 조치 상한값을 좀 내려서 예방정비를 진행하면 이런 긴급 고장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수명 분석입니다. 어, 수명분석 그래프 어, 표입니다. 그래서 앞서 입력했던 그런 값들, IP당, 그러니까 포인트별 설계 두께, 최소 두께, 검사 두께, 그 다음에 단기간 부식률, 마지막으로 잔여 수명까지 쭉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어, 검사 결과 그래프를 보시면 어, 포인트가 4개입니다. 어, P1이 있고, 어, P2가 있고 P4, P3, P4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점점 감소하는 추세는 알겠는데 얼마나 빨리 감소하거나 얼마나 많이 감소하는지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감소율을 좀 구해봤습니다. 그 평균 감소율이 맨 아래쪽에 있는 감소율입니다. 보시다시피 P1은 0.3, 뭐 0.2는 0.25, 그다음 0.1, 0.15 등으로 표시가 되고 있고요. 어, 딱 보시더라도 지금, 어, 포인트 별로 감소율의 차이가, 평균 감소율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 그러면은 이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평균 감소율과 실제, 어, 점검 값 차이가 얼마나 되는지 편차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럼 편차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P1을 눌러보면, 편차가 되게 들쑥날쑥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P02 같은 경우는 편차가 높, 어, 처음에는 편차가 좀 높다가 다시 또 감소율 자체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 P04 같은 경우도 처음엔좀 높았다가 나중에는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P1을 보시면 유독 P1에 대해서는 편차가 되게 심하죠. 높을 때도 있고 낮을 때도 되게 심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잔여수명을 계산을 할 때도 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에 좀 의무를 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 가급적 일정한 비율로, 일정한 비율로, 그러니까 그 전공값이, 그러니까 평균값이 유지될 수 있는 그렇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평균 감소율 자체도 포인트별로 좀 다릅니다. 그러면은 왜 포인트별로 다른지, 아니 다른 이유에 대해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를 파악을 해서 가급적이면 그 평균값을 어느 정도 일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보시는 것은 비용 분석입니다. 비용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설비 관리 비용 분석에 관련된 설비 관리 인사이트를 얻는 과정 도출할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경향 코로나 때문에 경기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죠. 그래서 모 회사에서도 그 설비관리팀에서 비용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작년 12월 기준입니다. 그래서 서비스 비용을 봤더니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다음 순서로 세 번째는 자재비 비용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만 가지고는 실제 얼마나 많이 들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KPI와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비교를 해봤더니 어, 인건비가 자재비 같은 경우 20% 인건비 같은 경우 10%를 초과한다고 나왔습니다. 아, 그러면 실제 이 비용들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연간 비용 분석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2017년도부터 2020년까지 봤을 때 어, 전반적으로는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는 알 수가 있고요. 다시 그래서 2020년만 따로 좀 자세히 들여다 봤습니다. 그 그래프가 옆에 있는 연간 그래프인데. 보시다시피 1월에 좀 비용이 많이 든 것을 확인이 됐고 12월에 역시 비용이 많이 든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반별 비용 현황을 추이를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기반과 장치반 두 반의 비용 분석이 나옵니다. 우선 전기반 같은 경우는 딱히 월 상관없이 일정 정도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장치방 같은 경우는 1월과 12월에 비용이 많이 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장치방과 무슨 연관성이 있겠다고 라 해서 다시 작업 유형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작업 유형을 들여 봤더니 PM 즉 예방정비에서는 큰 굴곡이 없었는데 BM 즉 긴급고장에서는 마찬가지로 1월과 12월 달에 비용 발생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어떤 설비에서 많이 발생을 했을까라고 해서 설비 유형을 검토를 해봤더니 크레인은 또 일정하게 유지가 됐었고 펌프에서 1월과 12월에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아 그러면은 BM에 어, 펌프류에 비용이 많이 든 것을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을까를 갖다가 찾아보기 위해서 저는 인사이트 버튼을 한번 눌러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제 이때 진행된 내용들이고요. 어, 여기서 저는 원인을 알고 싶었기 때문에 실제 원인을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은 실제 일어났던 문제점, 그 다음에 원인, 원인 상세,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결과값이 옆으로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실제 한파로 인한 얘기들이 좀 나오죠. 한파로 인한 펌프 수축 등등의 여러 가지 중에서 한파로 인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실제 겨울철에 한파로 인한 어, 돌발 고장이 많이 났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런 긴급 고장을 줄이, 줄인다고 줄이기 위해서는 실제 한파를 대비한 어, 예방 정비를 강화하면 향후에는 이런, 예방 정비, 어, 이런 돌발 고장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으로써 실제 점검, 그다음에 수명, 비용에 관련된 인사이트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사모님 잘 들었습니다. 네, 맥시모 어플리케이션 수트의 설명을 듣고 또 시연을 보셨는데요, 실장님 지금까지의 설비 관리 시스템에 비해서 차별화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음, 지금까지 이제 보신 시연 자체도 사실은 이제 맥시모 EAM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설비 관리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작업을 관리하다든가, 자재를 관리하다든가. 예방정비, 점검, 이런 설비관리 전체의 프로세스를 관리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마스라고 새로 나온 메스미 어플처 어 수트는 이런 프로세스 관리와 함께 어 설비 유지보수의 의사 결정을 도움을 주는 APM 영역, 그 다음에 안전관리, 특히 작업자 안전관리, 그리고 마스년 AI 기법을 사용한 새로운 또어 작업 가이드, 이런 부분들을 좀더 커버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의 차이점은 다른 제품들은 그 각각의 설비관리 시스템 자체만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APM 영역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자사나 다른 회사의 제품을 다시 또 도입을 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비용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맥심 마스는 하나의 수트에 모든 컴포넌트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 모두 긴 내용들이었는데 쉽고 핵심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느라 세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 선착순으로 사은품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웨비나 마치겠습니다. 올쇼TV는 또 다른 웨비나 방송으로 시청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